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저승의 밤에서 소환할 수 있는 정의 NPC인 엘테르예요. 엘테르는 다른 정의와 마찬가지로 4개의 영혼을 소비하여 소환할 수 있으며 전형 퀘스트를 모두 완료한다면 3개의 영혼으로 소환할 수 있게 변경되고 외형은 쌍수를 들고 있는 암살자처럼 보이지만 궁수 역할을 하는 딜러 NPC예요. 그리고 엘테르의 특수 스킬은 일반 NPC인 궁수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각계저격이라는 스킬로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유저가 스킬창을 통하여 활성화를 해줘야 해요. 각계저격은 일반 궁수들이 없으면 의미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궁수를 소환해줄 필요가 있으며 같은 적을 저격할 경우 피해량이 대폭 줄어서 보유한 궁수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효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으로 엘테르를 소환하면 퀘스트를 수락받을 수 있으며, 퀘스트의 내용은 공성 진지의 깃발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깃발이 있는 위치는 멍멍이가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멍멍이는 인식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깃발에 다가가서 상호작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어지는 연계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던전에서 나온 후에 긴 모래톱에 위치한 주점에서 농땡이치는 엘테르와 이야기를 해야해요. 엘테르와 이야기를 하면 동대륙 마하데비에 있는 탑의 도시 북문에서 변장한 엘테르를 찾으라고 하네요. 탑의 도시에서 12시 방향에 위치한 태양탑 공원 쪽으로 이동해보면 변장한 엘테르를 찾을 수 있어요. 엘테르에게 퀘스트를 완료하고 앞에 서있는 프톨레마이오에게 이어지는 연계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수락받은 퀘스트의 내용은 사비나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이제부터는 맵에 나오는 퀘스트 마크 없이 NPC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어요. 사비나의 위치는 11시 방향에 있는 북부 거주지에 위치해 있으며, 길가에 서 있는 NPC라서 찾기는 쉬운 편이에요. 사비나와 이야기를 했으면 뒤쪽에 놓여진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옥상까지 가야해요. 물론 반드시 사다리로 이동할 필요 없이 날틀이나 날개로 올라가도 상관은 없으며, 이 아저씨는 쓸만한 날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까지 올라왔으면 건너편 건물 옥상에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npc가 있어요. 스톨레마이오에게 퀘스트를 완료하면 앞에 있는 엘테르에게 또다시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퀘스트의 내용은 문신 장인 오르페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오르페는 북부거주지 왼쪽에 위치한 건물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계 퀘스트는 앞에 있는 엘테르에게 받을 수 있어요. 이어지는 퀘스트의 내용은 자스민과 대화를 해야하는 것이며 해당 NPC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짜증을 냈을 것 같아요. 자스민이 있는 장소는 태양탑 공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성벽이 나타나며 성벽을 지나서 바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보면 건물 뒤쪽에 위치해 있어요. 솔직히 말로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우니 영상을 보고 따라가주세요. 자스민과 대화를 한 후에 다음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장소는 뒤에 있는 사다리 보시면 아시겠죠? 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주세요. 옥상으로 올라가보면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 퀘스트 완료 표시가 보일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힘들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옆 건물까지 이동해야 완료할 수 있는 NPC를 두는 걸까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긴 모래톱에 위치한 주점으로 돌아가서 엘테르와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주점에서 엘테르와 대화를 하면 뒤에 앉아있는 마리안 노르웨트에게 새로운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바로 뒤에 나타나는 신의 채찍 전령에게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퀘스트는 왕세자 이산에게 수락받을 수 있으며 퀘스트의 내용은 벨리온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하데비왕구에 있는 미카엘라 융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마하데비왕구는 마하데비 지역의 7시 방향에 위치한 지역으로 포탈이 없다면 뛰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포탈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융해가 있는 정확한 위치는 항구와 식지 않는 백사장 사이에 있으며 여러 NPC들이 줄줄이 서있기 때문에 알아보기는 쉬울거예요 융해와 대화를 하여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어지는 퀘스트로 앞쪽에 서있는 엘테르와 대화를 해야하며 프톨레마이오가 붉은 기둥에 갇혀 죽는 이벤트가 발생해요. 여기서 퀘스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남았어요. 다음 퀘스트는 뒤에 있는 아크레드 장군에게 받을 수 있으며 긴 모래톱에 있는 주점으로 돌아가서 엘테르와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주점에서 엘테르와 대화를 하면 진짜로 퀘스트가 끝나게 돼요. 저승의 밤에서 엘테르는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정의인 PC이며, 몬스터와 교전이 있기 전에 각계 적격을 사용하고 공격명령을 하게 된다면 선빵 필승의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궁수만 소환하게 된다면 유지력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몬스터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궁수를 소환하는 게 중요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